그래서 뽑기는 어디서 할수 있는 거지? 오 이거군. 기원 1,600개네, 300개가 모자르네. 300개 거부자르네. 300개 모으는데 오래 걸려 엄청. 어.. 포기할까? 오늘은 게임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. 사실 오늘의 최상급 개를좀 남겨뒀는데. 또왜 이상 이런 걸 줘? 만든다면. 아니. 뭐야? 아니 이런 것도 줄수 있어? 아니 잠깐만 그만 줘. 주지 말아봐. 세상에 큰일 났다. 나 근데 이러고 와. 그 이러고 일단... 아야토 뽑아도 돼? 역시 우리 아야토 장을찾워보보자음 몰랐네. 이 페이지에 있구나. 오 뭐야 칼 넣는 거간지 뭔데? 오 뭐야 이건 나의 이건 나의 환영이다 이건가? 무례자녀 오아오오야 어디 있어 오, 아. 오. 야. 아, 아야토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. 아. 범용선도 좋고 세다고. 이렇게 잘 생겼는데 일단 안 뽑을 수가 없지. 기어만 합시다. 두둥. 아, 이거 노란색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, 이건 이미 망한 거 아니야? 색깔이? 어? 왜 무기가 또? 무조건 영웅이 뜨는 게 아니야? 아 진짜? 이 사람 구분기라고? 야이시좀 너무 너무 훌륭한 대화수다이영를 봐서 이것만 겁나 나오는데? 이거 하나 나온 거네? 사성 하나 확정 아, 잠깐만 그래서 나 사성 하나 나온 거야? 영웅은 하나도 안 나오고 사성 하나 나온 거야? 이게 맞아? 원래 보통 이런 거야? 아, 원신 그렇게 찬양, 하머니 뽑기, 안 해도 된다고 지랄 하지 않 을까? 야, 얘가돈먹었 어. 아, 바꾸기만 하는 거야? 돈을 먹어버렸어. 돈 먹은 줄 알았는데. 야, 이게 뭐냐? 이게 뭔데? 얘는 뭐... 얘는 왜 이래. 건너뛰기라니? 무조건 건너뛰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 않니? 하지만 여기서 빛이 안 나오면 끝이잖아. 그래서 여기서 노란빛 안 나오면 끝인거지? 이렇게 뽑기가 너무, 너무.. 너무 좀.. 아니 못 뽑.. 아니 천장을 쳐서 뽑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. 이쁘지 않아. 뽑을 수있다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. 아한 번씩 하지 말고 다 바꾸고 보으라고 이번에 아까 로자리아 나왔네요. 아다 바꿔? 아, 부자다 부자. 부자다! 부자! 아나 부자. 아, 황금색 좀 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?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네 지금 한 40포 팼나? 몇포 팼는지 안 나오나요 이거는? 이거 이걸로? 아닌데? 어? 이기록 있다 5 0호5 0호 아니야? 5 0호 50보 했네 5 0호 아닌가? 뭐... 아닌데? 12월 9일인데? 그러니까, 아닌데? 12호 보낼 게 없는데? 아, 아니, 기록이 바로 저장되지도 않다니. 오! 어, 맞다! 여기 픽돌 있어? 아닐 거야. 공식이라고? 야, 핏돌이 무조건이야? 얘 뭔데? 상에 아니, 좋아했던 이게 핏둘이라고? 할케 아, 이미 이미 끝났잖아, 여기서. 인정아, 우리. 잘 나온 거야? 그.. 그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진짜 제발 제발 왜 빛나질 않니 그래도 중간에 먼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빛나는 게? 응 아니야 응도 음, 꼬지마 아니 근데 사선도 되게 없어 보인다 무기는 제 아. 이거 스타더스트는 모아서 뭐 바꾸는 거야? 제발 빛나게 해주세요 제발 빛나라 오, 빛났다. 빛났다. 빛났다. 빛났다. 근데 몇뽑인지 모르겠다. 아. 걱정. 아야, 아네 니놈, 네 니놈, 네 니놈을 네 갖고 싶었어. 니놈을. 네 야시로 봉행 카미사토 가문의 현 가수. 음원화하고 예의 바르며 수완이 탁월하다. 음... 엄청 빨리 뜬 거야? 이제 못 뽑으면 돼요, 심쿵님? 머지는 아, 라이덴이나 아야토나 무기 뽑아요 음. 아, 아니 이건 정해줘 나도 뭐가 좋은지 모르는걸 음. 여기서 무기가 얼마나 어떤 그건지 잘 몰라서 캐릭터 설명을 먼저 보시고 라이덴 돌파가다 라이덴 뽑을까, 그럼? 무기가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은가 본데? 다들? 라이덴 2돌은 예상이로 2돌까지는 힘들지 않을까? 일단, 그럼 라이덴을 뽑자. 무기도 중요하지. 라이덴 가자. 에이씨, 몰라. 가자. 여기서 한 번에 두 개가 나오면 가망이 있지 않을까요? 잊지 않을까? 정말 1 5에 가능했다? 아 쫄리네 아.. 어. 오.. 이씨.. 늦게 나오는데? 아 역시 픽돌 다이로쿠 공룰픽돌이었다나비 그래도 그, 그... 스토리에서 나오던 애잖아. 아, 얘가 아저씨라고? 어디를 봐서 아저씨야? 생긴 게 어, 빨리 거울을 보고 와요. 응응, 어? 이 응. 1260에서 90으로. 한 번에 확정이에요. 가자. 확정 전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? 나라 구조사라. 다 이렇고 어르신이야. 1 0한번 더. 아. 나지 않는군. 1 0 아니, 이게 두번 이어서 구조냐. 하라는 이미 풀돌 되지 않을까 아닌가? 저 낮은 애들도 근데 그 업업걸 하면 좋은가요? 아 이번 한 번만 더 빛났으면 안 되겠네 마지막으로 아오 어, 빛났네? 빛났네? 잠깐만 안 빛난 줄 알았는데. 이렇게나 원신을 하라고 부추겨준다고? <웃음> 세상에? 이렇게.. 원신을 하라고 부추긴다고? <웃음> 한 번에! 아니 원신을 안 하진 않잖아 내가 하는데 아니 근데 이번 주에는 니케랑 가디언 테일즈 해야 돼. 요건 말했어. 나다. 아아안할 때도 하라고요? 아 이거 그러니까 안할때 대충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니까? 아, 빛이 안 나네. 1회 그러니까 1회가 정확히 여기에 1회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어. 저거 아까 그 캐서린이 주는 그거 레지는 뭘 하는 거야? 아, 아... 가자. 나라, 나라 지식이... 아, 안 빛나는데? 인형 교환? 아 이거. 오, 10 1 마지막이다. 마지막. 여기 마지막에 아, 아아 아, 잠깐만, 이거 픽돌일 수도 있지? 잠깐만. 이거 생각 안 했는데? 픽돌일 수도 있다 생각 안 했는데? 어우씨, 어, 얜줄 어, 알았잖아. 깜짝이야. 아니.. 아니.. 똑같이 핏들을 이걸로 나가냐고.. 오. 이게 맞냐? 아니.. 타이라리가 1돌이라니? 라이덴을 뽑으려고 했는데? 타이라리가 1돌? 이거 올려? 얘도? 네.. 오늘 오늘 장말잘보시겠다는 거지? 럴 때, 다럴이제 이럴 때, 이이제신이님의 방송 노예가 때, 버리는이이야확정이잖아이이번엔확정이네 그렇지? 확정이야이번에 아. 한 번엔 좀 심했지? 그럼 두 번째. 두 번째. 그러면. 이거는 한 번에 두 개씩 나오고 그러지, 그런 거 없어? 20번, 노양이야 아, 그래? 그럼 3 0번 어때? 20번 말고 30번 에는 아. 닌자 노구리 4,50 정도는 바래야 사람이야? 알았어, 4,50까지는. 30. 나이다가 한 번에 두 마리라고? 와. 아, <웃음> 제발 마지막이에요. 아이덴을 이게 내려주세요. 아니, 근데 마이너스 손이라기엔 근데 지금 잘 뽑은 거 아니야? 사 실... 돌아왔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... 이긴 여정을 끝낼 수 있겠군요. 나이 데니 돌 갑니다. 번개처럼 빛나라, 빛나라고! 아이덴 탓게 번개처럼 빛나라 아이씨. 아니 보, 누가 누가 보라색깔처럼 빛난다 그랬어 너 나와 너 나와 얼마 나오겠지 그래 나올거야 이제 나와줘. 얘 끝내주자. 20돌까지 돼, 이게... 아이덴 이돌입니다.